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연이에요 안녕 오늘은 제가 올리브영 세일템 추천 하울을 찍게 되었는데요 진짜 제가 올리브영에 한번 들어가면 몇 십바퀴를 돌고 막 진짜 막몇 십만 원어치를 구매해서 를 나올 정도로 진심인 사람이거든요 또 올리브영이 워낙 도 넓다 보니까 살게 이것저것 정말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항상 좀 애석하게도 이것저것 막 사서 나오면 바로 며칠 뒤에 세일을 해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런 아쉬움을 느끼지 않았으면 해서 올리영 세일 때 좋은 템들을 마구마구 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추천템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구성을 또 색조 위주로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추천해드릴 제품들로 가을가을한 느낌이 나는 메이크업도 해봤거든요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너무 강조드리고 싶은 건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이제 최대 70%까지 하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제품들이 아니더라도 꼭 한번 둘러보시고 좋은 제품들을 마구마구 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추천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짜잔! 이 제품이에요. 셀퓨전씨라는 브랜드의 토닝 선스크린인데 이렇게 원 플러스 원 기획 세트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제 피부에 맞지 않으면 제가 추천을 안 드리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저는 이제 좀 늦게 접해서 사용을 해본 편인데 이미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추천을 해주셨더라고요. 제품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비타치온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성분 때문에 이제 단순 톤업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피부 자체를 굉장히 좀 맑아 보이게 해주는 그런 선크림이에요. 발랐. 때는 약간 묽은 편의 선크림이고, 좀 로션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무겁지 않고 이런 식으로 좀 가벼운 제형이고 피부에 되게 금방 스며드는 그런 느낌이어서 밀착이 착 되면서 되게 바른 듯안 바른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너무 과하게 하얘지지도 않고 딱내 피부에서 정말 그냥 맑은 피부로 톤업이 되는 딱그 정도거든요. 좀 날씨가 아무래도 덥고 마스크를 쓰다보니까 이 피부 메이크업을 하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이 제품 하나만 발라줘도 충분히 예쁘게 톤업이 되고 그리고 이게 밀착이 되게 잘 되고 가벼운 제형이어서 들고 다니면서 바르기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이한개 가격으로 두 개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진짜 좋은데 거기다가 이제 할인까지 들어가니까 너무 메리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꼭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이제 색조인데요. 짜잔! 요거는 정말 제 영상에서 진짜 많이 보셨죠? 에뛰드 조효진 쉐딩 정말 나오자마자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쓰고 있는데 요 이름이 그림자 쉐딩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처럼 정말 톤의 구애를 받지 않고 그림자를 준 듯한 그런 내추럴한 게 포인트인 쉐딩이에요. 아, 저는 이 구성이 진짜 좋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이거 내가 찐인 게이 많이 쓴 흔적 보이시죠? 진짜 가지고 다니면서 너무 잘 쓰고 있는 브러쉬거든요. 요 브러쉬랑 요 쉐딩이랑 궁합이 정말 잘맞 맞아요. 이렇게 브러쉬와 쉐이딩 구성이 들어가 있는데 아주 찰랑찰랑 하거든요. 근데 제거는 정말 많이 써서 컬러부터 이렇게 다르고 한달 정도? 계속 이걸 안 빨고 쓰고 있는데도 이 모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빨대가 돼갖고 제가 그만큼 진으로 정말 많이 쓰고 있는 템이에요. 이게 피부에 딱 얹었을 때도 내 피부에서 반톤 정도 내린 듯한 컬러여가지고 명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서 되게 자연스러운 제품이거든요. 기존에 사용하던 쉐이딩들은 아무래도 좀 붉은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내 피부에서 좀 둥둥 떠 보이고 이런 내추럴한 음영이 안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되게 내추럴한 표현이 가능해요. 다른 쉐딩들은 파운데이션에 약간 끼고 좀 브러쉬를 묻혔을 때 약간 브러쉬 결대로 뭉치고 막 이런 적이 되게 많은데 요거는 매끈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이렇게 턱에다가 이렇게 톡톡 발라주기만 해도 이렇게 대충만 이렇게 거울도 안 보고 왔는데도 되게 내추럴하게 얹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쉐딩을 하는 방법을 이제 짧게 영상으로 찍어봤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게 자연스럽게 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쉐딩을 정말 요긴하게 쓰고 있는데 턱부터 시작해서 코랑 뭐 애교살이랑 뭐눈의 음영이라든지 되게 알차게 쓰고 있어요. 먼저 코 쉐딩을 해줄 건데 코가 똥똥한 편이거든요. 코 예쁘다지만 사실 저는 이게 다 쉐딩으로 만들어진 코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좀티존과코 끝에를 이렇게 좀 잡아주면서 음영감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턱 쉐딩을 해줄 건데 진짜 이게 브러쉬와 궁합이 너무 잘 맞아서 내 피부에 파운데이션을 하고 얹어도 진짜 파우더 처리를 바로 하는 듯한 그런 매끈한 표현이 되거든요. 별다른 스킬 없이 얹고 싶은 부위에 이렇게 톡톡톡 톡 쳐주면서 얹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걸로 눈 음영이랑 애교살까지 하면 쉐딩 하나로 이렇게 다 모든 거를 끝낼 수 있어요. 이게 진짜 할인율도 대박인데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이 조합으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어서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섀도우 팔레트인데 3 c 멀티 컬러 아이 팔레트 오버테이크 요거 정말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알고 계시죠? 또 이제 가을이니까 가을인 만큼 이런 컬러를 또 구성을 또 준비를 해왔는데 요거는 제가 평소에 쓰는 팔레트고요. 올리브영에서는 요렇게 판매가 되고 있대요. 뭔가 이제 이런류의 영상을 촬영하면 제가 섀도우를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좀 가을을 준비하면서 요 오버테이크를 가지고 와봤어요. 이렇게 열어서 내용물은 기존 오버테이크와 같은데 이제 요 케이스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소프트 유니버스 에디션이거든요. 와 거울도 다르구나. 헉! 어머, 심지어 예뻐. 너무 예. 뻐 이 케이스로 할인을 한다고요? 기분 탓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게 배경 컬러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이죠? 얘는 배경 컬러가 어두우니까 확 가을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이렇게 9가지 컬러로 구성이 돼 있고 되게 붉은 톤의 브라운 컬러들로 이루어져 있는 팔레트인데 이렇게 베이스 컬러부터 좀 딥한 컬러 그리고 더 라이트한 컬러, 포인트 펄까지 되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는 평소에 되게 라이트한 컬러들 위주로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하는데, 또 가을이잖아요? 그윽한 메이크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 섀도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를 보여드릴 건데, 요 1번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주고, 4번 컬러로 은은하게 이제 또 음영을 주고, 언더까지 같이 이렇게 칠해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8번 컬러 이거는 무펄의 브릭 브라운 컬러인데 이걸로 이제 포인트, 쌍꺼풀을 좀 딥하게 해준다든지 그래서 이걸로 포인트 컬러를 깔아주고 그리고 여기 6번 컬러가 엄청나게 조금 펄이 들어간 딥한 브라운 컬러인데 이걸로 이제 라이너를 그려주거나 아니면 라이너를 그리고 나서 좀 스머징해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해주거든요. 이 일곱 번째, 아홉 번째 있는 펄을 얹어줌으로써 메이크업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컬러는 애교살, 그리고 눈두덩이 부분, 밝혀주고 싶은 부분에 이것도 포인트로 콕 찍어주면 되게 예뻐요. 그래서 오늘도 그 방법으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한 건데 되게 예쁘죠? 아직은 가을이 아니지만 앞으로 가을이 올 거를 이제 또 대비해야 되잖아요. 벌써부터 유튜브 보니까 가을 메이크업을 찍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을가을한 메이크업을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도 아마 이 팔레트를 쓸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이 페리페라 잉크 무드 매트 틴트인데 정말 이제 제 영상에 많이 등장하기도 했고 이렇게 <웃음> 이거는 제 파우치에서 방금 나온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어디 여행을 가거나 이러면 이 립을 꼭 챙겨 다녀요. 이 틴트는 정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미 추천을 하고 있고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템으로 뽑는 게 의미가 있나 싶겠지만 어쨌든 제 찐템을 소개하는 거니까 제 사심을 가득 담아서 가지고 왔어요 일단 제가 그 많고 많은 페리페라 립들 중에서 이 립을 가장 애정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질감 자체가 요즘 같은 때에 바르기 좋은 립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포개하기가딱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또한번 밀착을 시켜주면 마스크에 안 묻어 나오기로 유명한 마스크 프루프 립이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옛날부터 이런 매트한 질감의 립을 정말 많이 사용했거든요. 이런 매트하고 뽀송한 질감의 립을 사용을 하는 게 되게 예뻐 보이기도 하고 요즘에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니까 아무래도 도 이런 립들의 손이 더 자주 가더라고요. 일단 요 질감 자체가 입술 위에 얹었을 때 굉장히 좀 뭔가 뽀송뽀송하게 마무리가 되고 그라데이션 자체가 되게 자연스럽게 잘 돼서 컬러를 믹스해서 얹었을 때더 예쁘고 조화롭거든요. 컬러는 이렇게 총 다섯 가지가 있는데 최애로 좋아하는 호수는 3호 지분차지예요. 보면은 여기 중에서도 너무나 제 스타일이죠. 오늘은 가을 메이크업을 했기 때문에 요 3호와 5호 이렇게 섞어서 발라줬거든요. 평소에는 진짜 이 3호를 진짜 많이 바르는 것 같아요. 톤의 구애를 딱히 받지 않는 그런 되게 뮤트한 톤의 장밋빛 컬러기도 하고 이 잉크 무드 매트 틴트의 질감과 되게 잘 어우러지는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진짜 어떤 피부톤에 얹어도 진짜 피부가 화사해 보이고 베이스 컬러로도 깔기 너무 좋고 진짜 완전 만능 착붙템? 저는 또 이제 립을 하나만 바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좀 섞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거의 베이스로 바를 때 무조건 요 3호를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더프트 앤 도프트 핸드크림인데 향을 이렇게 네 가지를 픽해왔어요. 꿉꿉한 여름에 웬 핸드크림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날씨가 꿉꿉할 때 손에 발라주면 그 꿉꿉한 향도 날아가면서 되게 상쾌하고 뭔가 은은하고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이게 올리브영에서 정말 꽤나 베스트셀러기도 하고 무엇보다 가격이 너무 괜찮아요. 제가 손이 진짜 너무 건조해서 막 겨울만 되면 손이 부르터서 피가 날 정도로 좋아거든요. 핸드크림은 보습력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더욱 향이 좋고 보습이 되는 제가 좋아하는 핸드크림들은 용량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 이렇게 완전 핸드 없이 통에 담겨져 있어서 집에 있을 때 그냥 수시로 발라주는 편인데 이 핸드크림은 50ml거든요. 그래서 되게 용량이 많은 편인데도 이 용기 자체가 되게 똥똥하고 짧게 잘 나와서 핸드백에다가 넣거나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좀 부담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이런 날씨에도 손이 정말 갑자기 급건조해질 때가 있는데 좀 수시로 발라주는 것 같아요. 제가 향을 네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요 소피소피. 요거는 난초향이랑 비누향이 좀 조화롭게 좀 섞인? 호불호 없이 남녀노소 다잘 바를 것 같은 그런 향이에요. 그리고 베이비 소피는 꽃향기가 나는 비누 로즈 계열의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거를 추천을 드리고 저는 로즈 계열 중에서도 비누 향이 나는 로즈 향을 찾거든요 근데 이게 딱그 향이에요 그리고 핑크브리즈 핑크모린과 약간 복숭아의 좀 사랑스러운 그런 향기인데 바르고 다니면 뒤돌아볼 것 같은 그런 향이에요 엔젤스 코튼 뽀송하고 깨끗한 향이 나요 이제 범위도 이런 류의 코튼 향을 되게 좋아하는데 맡아봐봐 그냥 파란색 같아. 은아 진짜로? 응. 그것도 코튼 향이잖아. 이거 맡아봐. 이거 진짜 섬유유연제 향이야. 음아 <웃음> 이렇게 정말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거든요, 이미.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베이비 소피를 제일 좋아해요. 이만큼을 바르거든요. 바로 흡수되죠, 진짜. 와향 너무 좋아.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그동안 비타민류를 추천을 한 적이 없는데 제 주변 유튜버분들이 이걸 정말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입병이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홀리 언니가 저한테 이오쏘뮤 멀티비타민을 보내주는 거예요. 언니가 저한테 사주분을 보내줬거든요. 너무 큰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이거는 제가 실제로 이미 다 비운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 진짜 독일의 프리미엄 비타민이고 비타민계 에르메스라는데 그만큼 가격이 진짜 비 솔리언니가 보내준 거를 먹고 제가 이거를 이주분을또 따로 산 거거든요. 와, 근데 살려고 하니까 너무 너무 비싼 거예요. 와 이건 정가에 주고 못 사겠다. 이거는 이럴 때 쟁여야겠다 하고 지금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건 너무 좋아요. 이 위에 이런 알약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개봉을 하면 이렇게 두 개의 알약이 나오는데 음, 이렇게 먹고 요 밑에 있는 액체를 먹으면 되거든요. 그 이거를 이렇게 와.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이 정도 페트병에 크게 있는 오렌지 주스를 이 병에다가 이렇게 고농축으로 이렇게 누른 느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잘 먹더라고요. 근데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영 세일 기간 동안 할인을 하니까 꼭 쟁여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올영세일 추천템 하울 영상이 이렇게 끝났는데 너무 추천템 위주의 좀 구성으로만 영상을 만들기는 좀 아쉬워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게만 드릴 수 있는 또 꿀정보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올영세일 자체가 진짜 큰 행사고 너무 대박이긴 하지만 진짜 더 대박인 게 있거든요 프리미엄 특가라는 건데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에스티로더나 헤라 같은 백화점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브랜드들 세일을 잘안 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진짜 최대 2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건데 제가 자세한 거는 이쪽에 포인트 자막으로 이렇게 띄워놓도록 할게요. 올령 세일도 대박인데 프리미엄 라인들을 구매를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할인율도 이것저것 다 여기저기 다 비교해보시고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어떤 거 쟁일 건지 댓글에다가 꼭 적어주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